아, 우리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는 7, 8, 9는 나중에 보금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안 되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빼고 나면 우리는 3, 4, 5가 풀리는 거야 3, 4, 5.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제일 먼저 우리는 공덕이라는 것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범선을 탈락하면 범선에 있는 그것이 우리는 대왕을 풀어야 되고, 그제? 어떤 공적인지 어떤 공적인지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된다, 그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는 풀러 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부 사례는 우리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다 우리는 살풀이 하는데 우선적으로 공덕을 먼저 푸는 거예요. 공덕은 여러분들이 간단하다. 공덕은 인연수를 나눠서 3이 되든지, 운명수를 나눠서 3이 되는데 값이 똑같아. 그게 정말로 기가 막힌 거다. <웃음> 인연수를 나눠서 3으로 나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 세 개가 있다. 있다 그죠 자, 조상공덕, 업적공덕, 우리는 기인공덕이라는 것이 우리는 세계가 주어져 있다. <웃음> 자, 조상공덕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이 되, 이거는 어떻게? 영혼과 지금 운명수와 인연수를 동시에 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살풀이경은, 자, 살풀이는, 우리는 운명수와 플러스 인연수를 동시에 풀기 때문에, 조상이 했던 결과도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행 결과도 있다. 그럼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다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그러면 조상공득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조상인연이다. 그제 천년이 인년이 행왕과 우리 조상을 이루었던그 성과에 의한 이런 공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예를 들겠고 내가 형님이 너무너무 잘했다 그지 그럼 형님이 그가 있는 우리 조상들인데 너무 잘한 게 있어요 그지 그걸 다 보게 되면 그조상들 어떻게 형님으로 통해서 형님 때문에 나는 좀 그해도 딸려가는 거야 겠지 그러면 줄잘써갖고 어떻게 해? 우리 군대 가다 보면 줄잘쓰면 이렇게 끊다 보게 되면 이거 다 끊기 보잖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탁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3으로 나누면 어떻게? 해? 똑같아. 이 인연수를 3으로 나누든지 운명수를 3으로 나누는지 무조건 똑같아. 이거는 일단 조선공덕은 이제 빼고 조선공덕은 나중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먼저 푸는 이유가 여기에 우리는 칠선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우리는 칠선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수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우리는 몇 번일까? 1, 1 2, 그제 1은 우리는 쓸가뭔거 2. 그러면 운명수를 위로 나누고 인연수를 위로 나누고 운명수가 인연수가 우리가 그뭐 동시에 푼다 했다 그제 그래서 요즘은 7번또 우리는 2 나눠도 2연수로 나눠도 2 19번은 어떻게 1 1이니까1에도 나눠도 1 전에도 나눠도 1 그렇게 전부다 유자는 전부다 천명이다 이게 뭐, 그런 사람이 왔다는 거다 그죠? 그럼 천명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요는 어떻게 천 인이다 그지? 그렇지? 요 천인 요 천인 그렇게 성질이좀 못된 거다이 지잘랐 타다가 좀그니 조심해야 된다 이게 잘랐다 하면 터지는 거야. 아예 전시 조금 있다가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왕을 계산할 때는 이런 사각을 다 나눠 놓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운명수와 인수 가 항상 연장이 돼 있어요 그럼 밑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운명수 자 옆으로는 우리는 인연수다 그럼 19분 같은 거는 이래도 1, 전에도 1, 그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는 1콤마 1이라, 그제? 자1콤마 2, 얘는 2콤마 1, 2콤마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제? 이 푸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뭐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배워왔는데, 이것이 필요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천명 대왕이 아니라 이거는 천명이란 천명. 이거는 천명 대왕이 아니라 천명이에요. 대왕이 아니다. 말은 대왕이라 했지만 이름이 우리 경전에 대왕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인이다. 천명에서는 하늘이 준 명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지?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지. 천인이라 하게 하면 하늘 지은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노? 똑똑한 체 해야 되겠지. 그런데 멍청한 짓 하면 안 되지. 이게 사쿠라 짓 하고 그면 바로 이제 잡혀가는 거지. 그게 이거는 천복이다. 천복은 우리 경전에, 우리는 천상계 경전에 보게 되면 천복은 뭐가? 자산이잖아 그지? 부자로잘 사는 거다. 자, 이거는 천덕이다. 천덕은 어떻게? 남인대 봉사라고 그랬다 봉사, 그지 그렇게 명성, 그러니까 남인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우리는 타고난,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룰 수 있도록 해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천명이. 나는 남을 살리고 남을 돕고 남인데 나쁜 일 하고 남인데 좋은 일 하는 거 사람도 살려주고 하는 것이 내 천명이라는 거다. 그 여인 사람 천명다 그거다 이 말이. 야 그래서 열심히 이 두드려져 여인 사람. 그렇지. 음. 이람은좀더 좀 그렇대요. 여거는 어떻게 좀 성질은 못했지만은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 빼빠지게 공부해갖고 이름을 날리라 하는 건데 그지. 그래 명예를 얻으라 하는 거죠 그지. 얼렁뚱땅 하면 되겠나? 대충 해갖고, 뭐, 이거갖고, 확, 헛다리 치고, 뭐, 이래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확실히 해야 돼, 천인은 어떻게 해? 그렇다 그러면 천복은 어떻게 해? 잘 먹고 살서 부자로 잘 사는 거야. 이게 실질적으로 천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무조건 잘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한강 천복에는 뭐래? 좋은 게 있지만은, 처음부터 빈 것만 줬다는 거다. 그치? 그렇게 항상 좋은 거와 나쁜 것이 항상 동시에 두두 두 가지가 동시에 줄었다. 가다 가면 거꾸로지, 거꾸로지면 어떻게? 망하는 것이고 좋게 주게 되면 어떻게? 천대넘인데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잘 베풀고 이 명성을 얻어라 했는데 어떻게? 나중에는 얻어먹고 꺼지돼고 얻어먹고 이런다 이 말이야. 비리비리하고 누구말든 누구 노숙자되고 뭐 허우적거리쁘고 이럴 뿐면 곤란하니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올바른 타고난 천명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천명이에요. 천명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이것이 그대로 살아가면서 돼야 되는데 가다가 어떻게 전부 다사고락지 하는 거야. ,이? 동물에 빠지는 거다. ,이? 그래서 그것을 해나 했는데 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의 원인이 뭘까? 그것이 바로 살이다. 사람을 죽일 살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살자가 죽일 살자다. 살자다. 죽일 살. 그러면 어떻게? 너을 살리라 했는데, 이제. 응? 놈 살리라 는데그 살을, 급살을 탁 맞게 되면 어떻게 되겠노? 죽여. 진짜. 지가 귀신 들리뿐들기가기신들리뿐들 아, 아, 지가 죽든지. 니 아, 아. 네, 어깨가 명예해갖고 좀 똑똑하게 해놨는데, 급살을 한번 한 번, 사살을 한게 맞게 보면 어떻게 되겠노? 니는 아, 아, 아, 아. 네, 뭐, 따라 뭐, 뭐, 뭐, 내가 빌빌이 하겠지. 없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그래. 나는 타고난 게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앞으로 명예를, 명성을 얻어야 돼. 명예를 얻으라고 태어난 거야. 이? 근데 거기 급사를 맞고 보면 그럼 명예고 뭐고 다 무거지 푸는 거야. 이? 천복을 갖고 나는데 급사를 한게 맞으면 어떻게 되겠노? 거지 거짓, 꺼지 망아보고 꺼지 대부 그러겠지. 천덕을 갖고 왔는데 이제 똑똑하고 명성계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되면 저 어떻게? 비리비리한 노숙자나 대보고 뭐 이래야겠지, 그것이 바로 그, 거기에 우리는 살이 들어있는데, 종류가 이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은 살이 아니 되면, 똑같은 살이면 전부 다 망하고 이런 것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그 종류가 다르다는 거다. 자, 천명에는 어떻게? 이, 얽힐 고, 이것이 들어있어. 얽힐 고, 남을 얽혀갖고 잘, 고치주고, 잘살리주라 했는데, 지가 얽히갖고, 지가 허죽거리쁘갖고, 지가 귀신들리쁘고, 이래고곤란한거죠 그래서 고를 고풀이를 해야 그것이 고가 걸려있는거야. 응? 그게 고가 있는거 자, 천인은 어떻게? 이거 이루지도 못하는 원. 원한 원자에 이거 원한이 걸려있어갖고, 하다가 어떻게? 이것이? 잡 땡기 보는 거야. 인연들이 나를 못 가게. 그래서 사카나치씩보는 거야. 잘나가자고도 순식간에 만낙만기 부고 있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천복은 어떻게? 우리 한풀이라 했잖아. 한이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14번 같은 거는 잘못 가면 어떻게? 주어진 복도 어떻게? 주우지봉도, 홀라산다 털어먹는다. 그런 대표적인 이때 다다주났는데 어, 가갖고 묵기만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숟가락 널 잡고 어디 가뿐다 그런 사람이 있대그한풀이 그 <웃음> 인연이 그렇게 꽉 뿐다는 거다 인연이 그렇게 꽉 뿐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천덕은 어떻게? 여기에 사, 살, 살이 끼어 있는 거야 <웃음> 잘 다녔을 때는 우리는 이것이 복군이다복군자 보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자 좋을 때는 우리는 이것이 복군이 되는 것이고 나쁠 때는 이것이 우리는 애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복군 애군이 아니 그래서 우리는 복군애군법이합 거야 그래서 좋은 거는 뭐 그냥 자기 타고난 거니까 천명을 갖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 좋고 천인을 갖고 오니까 지 똑똑하면 좋고 천복을 가져왔으니까 지잘 먹고 자 사면 좋고 천덕을 가져오니까 너민제 총경 받고 이렇게 명성을 얻으면 좋고 그치? 그런데 치그 이것을 못하게 꽉막아뿌는게 뭘까? 고로 얽혀버리고 원으로 얽혀버리고 하늘로 얽혀버리고 이것이 살로서 칩분다 이 말이야 이? 그래서 살 속에는 네 가지가 있는 거야 이? 그래서 우리는 고주, 다 한번 보자 천명 같은 것은 얽혀서 지가 못해나는 것이고. 천인 같은 거는 이 원위 설에 있는 것이 이리 붙어갖고, 그, 잡내라뿐는그지 이거 천복 같은 거는 한이 들여있으니까 지가 못 먹고 못 사고 이러니까 지가 다 뺏어갖고 는 거야. 순식간에 다 뺏어갖고 는 거야. 좋은 거다가고 푸는 거지. 자, 살풀이는 어떻게 살이 끼갖고, 놈이 적망해야 되는데, 놈이 적수가 돼갖고, 주서 어? 힘을 합치갖고 가야 되는데, 둘이서 하살 쏘고 있으니까 되겠나, 그지 그래서 이것은 다 뜻이 있는 거야.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뜻으로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이, 이, 이런 사람인데 그치? 이런 사람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 못하면 여기에 걸려있는 거야. 여기에 걸려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래서 니 니가 탁 보게 되면 니 행동이나 니행동이랑 비슷할 거야 이. 니는 뭔가 1등이 되고 싶은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억수로 강한 거야 니도 힘들었을 때도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그것이 니 타고난 그게 되거든 어, 그렇게 거기서 타고난 게그거다 말이야 그래서 이거 살아도 아무도 없쓰는 여기 있는 사람들 봐봐 똑같아 이. 이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 절대 못 벗어난다 음. 일반 생산직이에 계속 꾸준히 있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지 있을 수도 있지 제가 잘 되는 건잘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이것이 평생운이 내리막길을 칠때 이것이 더파 작용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만 입는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는 다 알았나 다 알았어요? 그럼 쉽지? 너무 간단하다, 그렇 <웃음> 너무 간단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부라고 하 해보자, 부부. 둘이 가그제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자, 부부라고 하 해보자. 자, 각자 자기 자기 이? 남편 거 하든지 애인을 거, 거 계산하든지 계산해봐. 다 계산했어요. 바로 계산해봐. 자기 것도 계산하고 지것도계산해고 계산할 남자고. 아 이거 게 옛날 옛날 걸좀다 계산해봐 옛날 거. <웃음> <웃음> 자 옛날 거 계산해봐. 그럼 많은 사람 거 계산해봐. 없다 해보면 또 곤란하고. 자 이것을 풀때 우리는 어떻게요? 해 합수를 푼다 둘이니까 합수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1이라고 하고, 이것을 2라고, 이것을 3이라고, 이것을 4라 한다. 잠깐만, 어디가 1, 왜? 예. 1, 1이 1, 1, 1 2는 2. 2 3, 3, 그래서, 음. 이것이 첫 번째, 이거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 이거는 이 천명이기 때문에 계산은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천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계산은 또 틀린다. 이거 부부면 일일러니까 저도 일이고 남편도 일이면 이가 되는 거잖아요. 천인으로 바뀌어버리고. 일일이면 천인으로 바뀌게 된다. 천명 천명이면 천인으로 바뀌어버리겠지. 천인 천인이면은 저기 천으로 바뀌는 거고. 천인. 천명 천인은 천복으로 가고 천명, 천복은 천덕. 그렇게. 천복, 천복은, 이게 3이니까 어떻게 6이잖아. 그제? 천인으로 바뀌고. 오케이? 그러면 부부 사이가 탁 갖다 놔놓고 뭔가 안 됐다면 두개딱 붙여봐. 또 그런 일을 한다. 망하게 되면 어떻게? 요것이 끼갖고 요런 짓을 하게 되고. 요것이 끼갖고 요런 짓을 하게 되고. 누구 하나가, 어? 사람인데 못하게 부부도 이 사람이 이렇게 명예를 얻고 출세를 해되는데 이거 못하게 자꾸 거짓어내는 거야. 그리고 이거 둘이가 이거 떡대게 되면 부자로 잘살수있는데한 애가 가서 맨날 흩어묻는 거야. 이거 두 개가 해게되면 어떻게 잘 되는 것도 잘되지 못하게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사업하고 터지고 하는 것이 이거라 이 말이야. 자 부부 사이가 딱한 거. 이거 딱 보면 부부 사이가 번에 졸. 몇 번? 저희 부모님이에요 어? 저희 부모님 도둘다 합치 갖고. 그렇게 이 둘이는 맨날 삼아 살이 끼시는 게 맨날 삼아난 거야. 죽을 때까지 삼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 이 남편 남편 남편하고 둘이 합치기가 천복이다. 그렇게 운이 안좋 때는 돈 따먹고 돈이 안 되는 거야. 운이될 때는 천복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잘 가야 천복을 차지하겠지 잘 가야 천복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은 부부 말고 동업자끼리 만약에 동업을 한다면 졸런 영양도 갈 수가 있겠네요 같이 동업을 해서 사업을 한다 할 동업을 할 때는 이거 갖고 푸는 게 아니고 인연법으로 풀어야 된다 어, 부부와 자식 진짜 캘쪽만 이거 풀렸다 아 그러면은 뭐 오빠하고 동생하고도 풀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족 음. 그래서 음. 우리집 같은 경우는 음. 천인과 음. 천복이면 결국은 천인이지 그제 누구 하나 천인 명천 천인과 천복이니까 천인이잖아 음. 그게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잘 되도록 뒷받침을 해주든지, 누구 하나가 깔아 못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치? 운이 풀릴 때는 어떻게? 응, 어, 밀어주갖고이렇 어? 명예를 얻도록 이렇게 막믿어주는 것이고, 하나는 깔아 못해고, 그런 거겠지? 아, 그렇게 푸는 거야. ,이? 내가 푸는 거면 설명해 주는 거다. 오케이? 천복이면 오잖아요. 아니지 천인가? 네, 천 천인은 네, 이거 네, 천복 네. 천덕은 천덕 천덕 네, 천덕. 이사고는 계속 계속 나오는. 천덕 사분. 천덕이라면 이렇게 그래. 그래 나오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천인이 되버리다 그지 네. 그러니까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든지, 네. 아니면 명예가 있는 걸 깔아 문태 갖고 망치게 만들든지. 그러면 상담하러 온 사람은 전부 다좀망친 사람들이 좀 많다 그렇게 판단하면 돼 음. 그렇지? 음. 잘 되는 사람이 뭐 때문에 물어오겠노? 그러면 전부 다 이거래 그래, 그지? 그러면 이것 때문에 누가 하나 망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망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망치게 누가 망치게 하는 거? 그거 운세에서 다놓와 있잖아 운세가 나쁜 사람이 응? 어? 음? 운세서 여러분들이 빗받으러 온 것이 있잖아 아 어, 아 빗받으러 왔잖아 아 그새 그러면 그것이 주종이라는 거죠. 빚 빗쟁이, 빗쟁이 운세에서요? 음 빗쟁이 궁합이 있어요 그죠? 그죠? 운영군에서 성향이랄까 뭐 그러면 런그 누가 있을까요? 누가 그래 나중에 나중에 보면 더심이한게 있다 그게 거기 그까지만 알자 대충 내 인제 다 하고 게 되면 내 지금 저 시간 안에 지금 못 끝낸다. 네. 자여기까지는 완성됐나? 네. 근데 물을 오는 사람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네. 그럼 어떻게 둘이 합치 갖고요? 딱 그리면 이게 다 그리는 거야? 아그 부부끼리 잘못되면 이건 크고 이 사람이 내 길을 올바로 갈때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애기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길를갈수 있도록 요구를 푸는 거야. 혼자 있는 사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천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푸는 것이다. 그제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가니까 내 거라도 풀어가고, 집에 이건 나중에 문제고 내 거라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응. 야이 동네 대단한 사람들이네 전부 다. 아니, 이 동네, 이건 뒤에는 전부 다 대단한 사람이네. 처음부터 혼자, 혼자만 가면 되네. 둘이 가고 하나도 없네. <웃음> <웃음> 자, 그, 이, 이거, 물을 오는 사람 대부분이 이거다, 이 말이야. 그죠? 이거니까 어떻게 해. 전부 다 이게 다 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이 길을 가라고 엄마가 해주는 거야. 이거 풀어주는 거야. 이 길을 가라고 푸는 거 부부가 있을 때는 얽힌 것을 이것을 막지 못하게 푸는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부부도 풀 때는 둘이 해가 보아 어, 그렇지 그것만 푸는 만약에 근데 그것을 푸는데 풀때 개인 거를 풀고 푼다는 거다 어... 만약에 예. 그 밑에 합작이가 푸고 어 그렇지 합쳤어응합 <웃음> 아, 그걸 풀어줘야 될까요? 그니 풀릴 거이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개인 거를 먼저 풀고, 음.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풀어내는 거야. 이. 행사를 할때 나중에 그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때 설명할게 여러분, 오늘 정말 재미난 게지그제 애기들이 이 커갈 때는 지기를 가라고 풀어주는 거야. 이 길을 가지 못하게 자꾸 얼큰 맥히는 게 있다. 그것은 어떻게 여기서는 우리는 조상 그거지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고에 걸리면 이거는 인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여기를 못 가게 자꾸 망, 망치 푸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원이 있으면 어떻게 나를 자꾸 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겠지이 한이 있으면 어떻게 나를 깔치 떨어 갖고 그러겠죠 이걸 하할수 있으면 늘 엉망 응? 재질이 누구 말든 재질이 흩 뜯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못 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국의원 한번 가다가 누구 말든 장관 한번 해물하다가 옆에서 막 공기 해갖고 가지도 못한 사람 많이 있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이 걸린 거야. 그러면. 애기들이 있고 학교 갈 때는 지기를 가라고 풀어주는 거고 얽혀갖고 넘인데 이제 낙마 앉지 말고 그리고 부부가 됐을 때는 어떻게? 이게 얽혀풀다이 말이에요. 그죠? 이 살로서 얽혀있으니까 이게 살풀이 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네 가지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살풀이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는 분류를 하게 되면 이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게 하는 작용들이 다르다는 거죠. 이 학의 작용들이 나중에 다르게 되게 되면, 어떤 작용인가 이것도 막 푼다잉. 어떤 귀신인가 이것도 푼다잉. 어떤 행동을 하는, 어떤 욕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막,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욕도 풀게 되고, 이 심리도 풀게 되고, 이런 귀신도 풀게 되고, 어디서 죽은 것이 붙었는지 이것도 풀게 되고, 이러는 거지. 그것까지다못가 있길래.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또 하고, 또 다음 달에 넘어가야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모르니까. 아주까지 한참 가야 되니까 그죠 참 나도 대단하기는 대단하다 시그자 골뱅질이 다 그렇게 그래, 해서 자 이제부터 이런 것이 고풀이뭐 원풀이 한풀이 살풀이 가 이렇게 얽혔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알아야 될까요 그거 하고 싶지 <웃음> 이거 이제 기초, 기초는 했고. 그럼 뭐, 이걸 못 갖고 풀까? 아까 칠선녀, 아닌가? 아, 칠선녀, 그거는 <웃음> 나중에 문제고. <웃음> 이거 뭐 갖고 풀까? 오늘 내가 7, 8, 구는 빼고 푼다 했잖아. 그렇게 3, 4, 5 갖고 풀겠지. 아, 참으로. 이년 전에서 다 풀어놨잖아.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게 아니었잖아. 이제 기초 공사는 향한 거야.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반 기본 기초 공사야. 자, 저, 저기 이제 기초 공사다잉 그러면 여기 3이면 우리는 3은 어디서 놓을까? 3은 음명수가 되든 인연수가 되든 다 똑같다고 그랬다. 그렇죠? 3은 똑같다. 이제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신비의 세계가 나온다. 와 우리 인간의 자, 영혼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니까 우리는 어떻게? 세계가 다르다. 이미. 같은 부륙이 아니지? 그럴 때는 우리는 무슨 방법을 쓰야어요 그렇지, 성수법을 쓰는 거야. 그러면 3이 있다 하면 어떻게 체겠노3 곱하기 3이있자 네? 이 숫자의 법칙은 정말로 그 한계다. 그 세계가 다르잖아. 영원히, 지금 영원히 세계에서 3이었고, 그치? 이것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인간이다, 이말이야 그치? 그럼 세계가 다르잖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세계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합수가 아니고, 성수를 했다. 그죠 그렇게 3 곱하기 3 하는 거야. 이? 그러면 이것이 3 곱하기 3. 그러면 이 3이 뭘까? 이렇게 되요 나중에 우리가 풀락하면 무엇을 풀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되요그 근데 제 기억이 안 나면 어쩌고. 그런데 응? 저까지만 갔다 오면 네. 아는데 그 사이에 어느 네. 사이에 잊어먹어 보다 네. <웃음> <웃음> 자 이것이 우리 <웃음> 미리 찍어놓자 차이 네. 자세 가지 공덕과네 가지 우리는 복음과 다섯 가지 아까 뭐랬는데 다섯 가지 아니. 아, 경위에 뭐지, 너도노? 세 가지 복분과네 가지. 응? 저 가서 보고 와세요 아니, 그거 내가 아, 컴퓨터 하면이떠 있다. 3면은 공덕이요. 3 공덕. 아니, 3 공덕. 4. 4, 복은, 5, 소원이에요. 아, 5, 소 <웃음> <웃음> 이거는 경에 놓여 있 거다, 경에. 내가 인위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경에 놓여 있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3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겠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박스에서. 이거겠지. 그러면 이것이 도체 뭔지 우리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응? 자, 천부경에서 천부경에서 우리는 남자가 기둥이겠나, 여자가 기둥이겠나여자 기둥이지 그럼 기둥이 이 기둥이겠나, 이 기둥이겠나 자, 그렇 자. <웃음> 이 기둥이 확실해요, 이 유자가 네. 기둥이 했다. 이? 그러면 여기서 열로 가는 것이 여자요. 여기서 열로 가는 것이 남자다. 그죠? 자, 여러분들 정말로 신비의 세계에서 지금 간다그리 가다가 점점 오늘 오늘 행거뭐 정신이 없어 갖고 다이자 못 보고 어떻게 하겠노? 자. 어? 자, 이것이 우리는 천지인 신기신이라고 우리는 정해진다. 이것이 삼삼이다. 그러면 우리 뭐 다른 사람은 전부 다뭐 헛다리니까, 우리 저, 어? 우리 저 한, 한명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 한번저 천명, 천명이됐나 천명천이, 아 네, 천명. 어, 여자는 우리는 천명. 우리 샘플 을안 풀어보는 거다이 네. 자, 남자는 우리는 천인이다. 그죠? 네. 자, 이거 갖고 푸는 거야. 자, 여자는 밑으로 간다 했다. 그제? 네. 자, 천인은 뭐야? 아, 천인은 우리, 이거는, 그 뭐고, 그거다이 그제? 이것은 세계 세계니까 네. 천인, 천명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천지인 그거를 푸는 거다. 그러니까 천천이지. 천천이다. 천천이면 여자는 이것이고 남자는 이것이다. 그러면 여기다. 심, 마음, 심, 네. 기, 몸. 자, 이거는 심, 기, 신. 자, 이것이 우리는 공덕인데, 힘든 사람이 왔다 했다, 그치? 우리 상담하러 오면 힘든 사람이 온다 했잖아. 그러면 이것을 깨묵는 거야. 공덕 중에서 요 공덕을 깨묵는 거야. 그래서 살이 끼면요 공덕을 깨묵는 거야. 우리는 살이 끼 되잖아. 살이 끼면요 공덕을 깨묵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자, 천인가? 천인과 천명이 합치면 천복이다, 그제? 천복을 깨묵는 우리는 이유가 뭐, 공덕이 뭐냐? 천심이라는 거다. 천심. 어 그러면 천심이 깨묵다는 거다, 그제? 그러면, 이가, 내가 이 길로 가면서 이렇게 탁 이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 문적으로 아, 음, 이 마음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 무슨 얘기지 천심하고 지심하고 인심하고 그렇게그 그건 나중에 하자 자꾸 헷갈리지 말고 자 푸는 방법을 먼저 해야 되니까 천심 나는 어떻게 해? 이 천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는 타고난 걸 했다 그제 인연법이다 그제 가족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이런 살이 해서 이 복을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천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 일은 천년의 인연으로 이 마음의 생각이 돼그 천년의 인연들이 사고가 달라가지고 이 천복을 감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다 안 좋았을 때다 이? 그런, 그런 상세한 것은 다음에 또 하자 대충만 이야기할게 그래서 요 천심을 깨묻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공덕을 내가 그 천복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이 천심의 살을 풀어야 내 되겠죠 공덕 천심공덕을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거야 이것이 천심공덕이다 무슨 뭐 알지 우리 천신공덕 그냥 해라, 마. 그냥 무지불도 하게 되면, 예,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그다 설명 원 한다. 그런 까 천신공덕을, 우리는 어떻게, 공을 많이 드려. 천심의 공덕을 많이 드려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했다 뺐다 하고 이러면 안 된대. 천신공덕. 알았지? 이게그렇게 있다. 이게 공덕이라는 거다. 오케이? 밑으로는 여자, 옆으로는 남자. 여자가 항상 기둥이라 했다잉. 또 풀어보고 싶어서 말을 아니 그러면 응. 여섯 칸에다안고 딱딱딱 써져 있어. 오지 이건 천심 지심, 인심, 정기, 음. 지기, 인기, 천신, 지신, 인신 이런 거다. 그러면 만약에 저의천이인 아들이 인니면은요. 어드라고. 어디 그뭐 보자. 그럼 아들하고 아들? 네. 그럼 아들 불러봐라. 아들 몇 번? 운명 번호 부터. 21번. 나는 19번. 네. 그러면 요거 1 1이네 이것도 네. 1일. 요것도 1 1이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네. 이거는 1이고 이거는 1 0이다 그제? 그러니까 엄마가 이것이 1이다. 그제? 네. 엄마가 천이면 이거야, 이거 1 0 0이면 이거야. 1. 그제? 1에 3이면 인심. 네. 그렇게 인심이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어지는 인심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다. 이 나중에는 결국 어. 21번에 있는 3을 나누면 3이고, 이거는 1이잖아. 그래서 여자가 이것이 부모가 이거니까 1이고, 1이고 남자는 아들은 이거니까 그제. 요것이 중요한 거지 그치? 인제 시간이 얼마쯤 되네.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갖고 요 공을 많이 들어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아들 사이에서 내가,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것을 인연적으로 이렇게 풀어줬을 때는 인신공덕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인공덕이 필요하다는 거다. 응? 그러면 아들에게는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아들이 이제 기인을잘 만들고 그렇게 귀인을 잘 만들라고 하면 아들이 기인을잘 만들라고 하면 어떤 것이어야 되겠노? 음, 응? 마누라 만는겠지만잘만들이고 그렇게 엄마가 만느을잘 만들 수 있도록 며느리를 잘볼수아 며느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그 만약에 지심일 경우에 자. 지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은 나중에, 그, 그 뭐고, 영혼을 따지게 되게 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사업적, 천신이 아니고, 이 사업적인 그대로죠, 그제? 네, 동료. 어, 일. 일이다이면, 이거는 나중에 일이에요. 하는 일. 응?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또 풀자. 이거는 더 좋지 않겠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고 그거 다 알락하면, 내가, 내가 정리가 안 돼갖고, 상식이다 몰아주겠다. 그거는 공덕이 있다고만 얘기하자. 자꾸 알고 싶나? 안내거아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공덕이기 때문에 설명 안 해줘도 돼 좋은 거는 이야기 안 해줘도 돼 공덕이기 때문에 에이? 그러면 이것이 좋은 사람일 때는 이것이 공덕이고 그래서 나쁜 사람일 때는 이것을 그렇게 많이 안 풀어 우리는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이 풀어주는 거지만 좋은 사람일 때는 이거 필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좋게 되를 하면 나는 인신공덕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엄마는 지금 열심히 만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 나는 이 마음적으로 천신공덕이 많 해야 된다. 그지? 아니 그게 다뭘 한다네, 몰 한다. 그래서 나도 이거 공부 다 하고 하자어 그까지 내가 다 어째 다못할것 같. 아 그렇게 이거는 많이 안 풀리는 기다. 이거는 나중에 네가 복 애금 복음법을 풀때 풀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못 푼다고 이야기한 거다. 그런데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잘 풀린다. 그런 만약 그러면 우리는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사람이 안 좋은 것을 푸는 것을 푸는데 안 좋은 사람이 는데 좋은 걸 풀면 풀리나? 안 풀리겠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애금법을 풀때 저기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 공덕이 있다고만 생각해라. 그러니까, 힘이 들어있으면 내 마음을 잘해줘야 되고, 어, 몸이 있으면 건강 조심해야 되고, 마음이, 기가 이렇게 통하게 되면, 어, 저, 어, 힘을 많이 부여를 시켜줘야 된다고, 라 그것만 생각해라. 공도세개가 있는 줄알았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공득에도 세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홉 개가 있다는 거다. 응? 그래서, 복은 애군을 풀어야, 저, 기분을 풀어야 저기 다 풀리기 때문에, 니네 알고 싶지만 참아라, 에이? 네. 또, 궁금한 거 일단 하고, 사가 넘어가기 전에. 14, 번 보면. 1번은 우리는 천복가이가천복하고 천명하고 합치 보면, 아니, 아니, 그 이건 아니잖아, 그거하고는. 자, 14번은, 1 9 번은 우리는 천이고, 이거는 G. 지고, 그치 그럼 엄마가 천이면 심, 지네, 이거 이제 지심이다정네지고 아, 응? <웃음> 일이 잘 되게 그렇게 일을 일을 보태주는 힘이 낸데 갖고 있다. 엄마가 자식들을 일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공덕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거다 근데 그건 자꾸 다 알라지면, 이거는 복잡한 것들이 많다. 그 천에는 천이 아니라, 천에는 일도 있고, 우리는 인연도 있고, 행운도 있고,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하게 되면 일이 들어있지만, 거기는 공부도 들어있고, 나중에는 액기도 들어있다는 다 그래서 보고 내금보이 어렵다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천풍지풍 풀어갈 때, 이것이 팍팍 기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게되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이 천이, 천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 쉽게 하겠지 그죠 이거는 지 운명도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 지 운명도 되고 우리가 가족의 혈족 인연도 되고 자기가 타고난 그 뭐고 하는 천직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 하게 되면 공부도 되고 하는 일도 되고 우린 나중에 나쁜 게 없기 때문에 애기도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북지풍에서 뒤에서 뭐가 막 글자가 막 노지? 그렇게 운, 행, 복, 제 이런 게, 그런 게 노는 거다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다 설명하겠노? 그럼 다 못하니까 내가 지금 참는 거야, 이? 자꾸 아무리 뭐, 모르는 거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도 좀 마음이 편안할 건데 봐라. 듣고 나니까 더 골치 아프잖아. 응? 그치? 자, 이거는 말안 풀어도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충 해라. 조, 이거는 좋은 거니까. 좋다고 생 자, 엄마 인제는 엄마 인제은 이런 공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좋다. 이런 식으로 풀게. 해. 그러면 엄마가 이런 공덕을 잘 해줍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대충이다. 한 개는 한, 이거는 자기 의 운명을 개척하는, 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운세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는 공부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은 사람을 잘 만나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해봐. 우린 좋게 푸니까. 그러면 이것이 마음이냐, 내가 지금 행동이냐, 이것은 내가 몸이냐 이렇게 생겨요. 네? 간단하게. 세번증까지다알라 하면 너무 힘들다 자, 마음이냐, 행동이냐, 내가 몸을 건강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한 개는 운명이냐, 한 개는 일이냐, 한 개는 기인이냐 이렇게만 생겨요. 그 나머지까지 다 알라고 하지 말고. 오케이?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자식하고 할 때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인기는 기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내 마음 섬섬이라고 생각하고 내 이거는 하는 것은 내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내가 건강을 보살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근데 나머지까지 다할락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자 이제 이제 3을 우리 해결했으니까 4는 쉽잖아 4는 4 곱하기 4가 되겠지 이사이이 같이, 도대체 이게 뭐가 들어갈 것인지 알면 되잖아. 그치? 응?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4 곱하기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여기 그거 가보자. 저게, 천명, 천인, 천복. 천, 덕이 자, 그러면 밑으로는 뭐가 가, 뭐가 가면 되겠나? 먹고. <웃음> 천명을 천 까먹는 것은 뭐가 까먹겠나? 이거지? 천복을, 이제 안 좋은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까먹겠느냐?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빛은 내가 인생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건 인연법에서 우리는 진 빛이라 우리는 갖고 올때 보따리는 진과 빛이 됐다 그제 여기는 순수하게 빛이라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전생이고 인생 어, 내생한 어, 생의 이런 문제로 우리는 힘들게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아까 저기 했던 천명천인이다. 그제 내끼 천명이가 내끼 천명이가 내끼 네. 천명이만 어떻게 여기 1일일이제 그제 천명에 우리는 천인이만 여기제 그제 여기 되는 거야. 아, 운명수가 아니고, 수. 이거는. 아, 이거는 요, 요, 요수잖아, 요수. 여자, 남자, 어, 요, 요, 남자, 여자. 항상 남자, 여자. 여자와 어, 전쟁. 남자, 여자. 아, 여자, 여자, 남자. 네. 네. 네? 네. 여자, 남자인데 이것이 엄마가 자식 할 때는 엄마를 기점에서 기둥이니까 푼다. 네. 네? 네? 그렇게 천벽이니까일이잖아 네, 네. 그러면 전생이 돼버린 내꺼는. 자 여기서는 남자는 천인이잖아 그럼 욕이 되는 거라 천인은 전생에 이것으로 어떻게 해? 내가 누구말때나 남편이 안되던 자식이 안되던 이게 불화가 생긴 것은 전생의 빛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어떻게 되죠? 두 부부가 있으면 이것이 잘 됐을 때는 괜찮은데 안될 때는 이것이 전생의 빚으로 막는다는 거다. 누가 하나를 막안 됐을 때 막는 거라는 거다. 이? 우리 나쁜 거만 하는 거다. 좋은 건안 하고. 이? 지금 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는 나쁜 것만 하는 거다. 이? 좋은 거는 요것밖에 없겠다. 공덕 나쁜 걸 하는 거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전생에 우리는 인연으로 인해서 이 남자가 가는 이 길을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불화가 생겼을 때. 응? 이거는 전부 다 빛이 됐다. 니 전생의 빛, 인생의 빛. 전생의 빛, 인생의 빛, 인생의 빛. 누가 빛인게 있고 하는 일을 막는 거지. 내가 하게 되면 내 혼자만 하면 돼, 이 자라. 여자는 내가 혼자만 하면 돼. 그, 그, 음. 지금, 천명출에 세로로 네 군데가 전생, 인생, 내생, 환생이 있잖아요. 어, 이렇 세로로요? 응. 음. 그럼 지금 여자 거는 가로로 간다니까 전생, 이 어, 제 여자 거는 밑으로 간다 했잖아. 새로, 그러니까 세로. 그러니까, 음. 이거 한번 보자. 내 거는, 네. 내 거는 1이잖아. 네. 내 거는 1이고. 남자. 남자도 1이잖아. 응? 네. 그러면, 전생에 우리는 전생의 빛으로 이 천명을 그 하니까 어떻게 아들이 잘못된 아들이 잘못되고 이런 전생의 천명이 라는 것이 내가 가는 길도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을 막는 거이다 그러면 내가 나 엄마의 전생의 빛으로 아들을 막는 것이라는 지다 지금 네. 지금. <웃음> 그렇게 지금은 남자가 저를 막을 수 없어요 왜그아 왜? 기둥이 그거니까 기둥이 아니포천니까 그래. 여자가 아, 무조건 맞는 거야 안 됐을 때 어, 여자가, 기둥이를 했잖아. 여자가 기둥이 됐잖아 여자가 기둥이했는데 나중에 아빠하고 자식하고는 하는 게 아니래 어, 자식하고 이런 건 없다 여자의 모든 이 가게는 나중에 보게 되면 이 가게는 인연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여자가 기둥이 됐다 아 음. 여자의 전생, 전생의 이비을 내서 이것이 막게 되는 경우도 있다 는 것이다. 지금 안 됐을 때, 사막 오갖고 난리 지기는 그러면 우리는 이 무엇 때문에, 어떤 때문에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알아야 되잖아. 음?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이두 사람이. 에 가다가 에이? 남편이 먼저 죽었다. 이건 완전 여자 책임이라. 그죠? 전 세계 피스로. 뭐 어, 그럼 100%. 오 마이걸. 오 마이걸. 여자는. 이 일이 뭐 끝났으니까 웃는 거야. <웃음> 음. 아, 그런데는 그내 생의 책이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이거 첨보, 천보, 첨보를 갖고 온 사람이지. 응? 여자가 첨보. 이게 우리가 운명수에서 계산하지 말아요 여기서 계산해라는 거다. 아, 예, 지금은 여기서 계산하는 거야. 여기 어. 1, 2, 3, 4로 정해놨잖아. 어. 이거는 상관없이 무조건 1, 2, 3, 4다. 이것도 1, 2, 3, 4. 이거는 여자 고 이거는 남자 고이 이거 들어가는 그 내용만, 요거 두개 합치고, 천명, 전생이라는, 전생, 천명.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다. 여사이 4개 칼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운명세 저자에 갖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관계없다 이거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 여기서 자꾸 이것을 시경 쓰지 마라 우리는 여자 1234 여기서 1234 남자 1234 이것만 쓰면 된다 네? 천명천인 천복천재에서 1234 여자 1234난 여자 1234 남자 1234다 자기 운명세 갖고 있는 그거는 관계 아 관계 그거하고는 그 아무 상관이 없다 그그아게거게 거. 게게 거. 게게 아, 그거는 연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저 우리가 인연법으로 만난 그게 아니고 이거는 타고난, 이거는 우리가 저 공덕에 의해서 가는 것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상담에 지중을 하면 안 돼. 힘들어서 왔을 때만 얘기 해주는 거야. 시간 다안 됐나?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다 요, 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5는 어떻게 다섯 개가 있겠지? 이연법의 네. 5자는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나요? 네. <웃음> 응? 아부지 자주선. 응. 이건 한쪽만 따진다고 했죠. 응. 저게 그냥 인연수로 가는 거잖아. 한쪽만 따지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는 병, 몸. 이건 여러분들이 운세에서 배웠을 거예요. 한해 운세에서. 자 여기서 돈, 일, 사람, 어 사람. 이것도 그죠? 형 우리 뭐 쓰냐? 몸. 몸. 사람. 이것도 맨날 일. 이... 여기까지는 아, 우리는 저, 저기서 해결이 가는데, 여기부터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인연, 우리가 어떻게? 인연수로 풀어간다. 인연수로. 여자 인연수, 남자 인연수. 그러면, 이거, 천명에서는 인연수가 얼마지? 천명에서는 인연수요? 응. 음. 인연수를 오로 나눠야 되잖아요. 응. 음. 이. 아니, 인연수, 인연수. 7. 인연수가 수 7. 네, 나누면 네, 2. 네, 여기는, 거, 5. 여기는 5. 여기는 4니까, 알지? 어, 4. 어 밑에는 4. 4잖아. 어, 밑에는 4. 그냥 4 그대로 가야 돼. 음. 응. 음. 자, 2에서 4다. 6이 아니고 남자는 <웃음> 2그 여자는 2 네. 남자는 4 <웃음> 네. 여기 음제가 제가 해야 돼조몸 이것이 애군으로 그래. 조상이 조상. 조상이 몸을 칠 수도 있는 구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다나 이, 그러면 여자의 몸이란 얘기, 얘기가, 얘기야? 아, 여자, 남자가, 그건 아이가 이거는 사원관에 있는 게 누군지는 모른다. 그게 누구 하나에, 얘는 조상의 몸을 친다는 것이다안 좋을 때 그런 거다 여자 1번에 남자 3번은 자네 여자 1번 여자 1번. 자, 어. 남자 3번. 남자 3번 이 병자. 병자. 어, 병자. 자손에게 이런 병을 안겨 줄 수도 있다. 이런 것. 5번? 5번에 5번에 5번에 5는에 5번에 5번에 5번에 5번에 5번에 5번에 5는에 5번에 게이에 5번에 5번에 5번에 5번에 을번에 5번에 5번 이것이, 이게 있는 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다. 하다 보면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구조다. 여기서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인연법은 두개 개별적으로 해갖고 누가 합수를 했다. 그치? 자, 여기서는 전부 다 곱하기로 가는 거야. 인연수로 가는데. 자, 여기까지, 사까지는 같은 사니까, 천명대왕이기 때문에 이 대왕으로 가는 거고, 나중에 인연법에 있는 대왕은 전부 다 업보다는 거다. 그치? 업연이 됐잖아. 그거하고는 다른 거다. 잉 이거는 천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잉 어변이 아니라, 인연법의 어변이 아니라 이거는 천명이라는 거다. 잉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을 막는다 하면 어떻게 내가 하는 일에 손자인데 이런 것을 물리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막는 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부부만 풀으라는 거다. 부부만. 자식까지는 그렇게 많이 풀지 마. 이 자식은 나중에 인연법으로 해도 충분히 하니,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만 이것을 풀어라. 그리고 자식이제는 자식이 다시 결혼을 해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풀어라. 뭐든지 알지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항상 아까 전에 부부를 했잖아, 그제 그러니까 너무 자식 아이데 자꾸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자식은 인연법으로 우리가 다풀어라 궁합법으로 다 풀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부부 사이에서 이런 살이 끼 있을 때 이것을 푸는 거야. 부부 사이에서 살이 끼 있다는 것은 같이 살지 못하고 헤어지거나 같이 이별을 하거나 같이 사별을 하거나 이 고약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푸는 것이 뿐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다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거다. 그러나 7, 8 9는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안 하고 넘긴다는 거다. 이 복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오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내가 풀어주는 것이고 오케이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적과 대왕은 우리는 요 방법으로 풀고 그지 3 4 5는 이성사형으로 푼다 그지 곱하기로 성수로 푸는 거야 이? 이것이 바로 성수법이에요 성수법 우리가 귀신을 풀 때도 성수법이 들어갔죠 그지 이것도 우리는 성수법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영혼과 인간을 푸는 것이고, 귀신의 성수는 49제 하는 것은 귀신과 인간을 푸는 것이다. 그래서 성수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단수만 하다가 합수넣 놓고, 합수넣 놓다가 성수넣 놓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지? 응? 그렇지. 세계가 다르면, 그거는 그거 상수법. 어 상수 두 가지가 다르면 성수. 응. 응 성수. 성수법. 어. 두 가지 어. 단은 승수. 어, 어, 어, 어, 상수법. 응. 세 개가 그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 <웃음> <세 개가 웃음> 아니니까 두 가지 풀그렇지한 가지, 네, 네, 아, 가지 풀면 단수. 아, 사람이 아, 나타낼 때는 삽수. <웃음> 두 가지 세계를풀 때는 <웃음> 성수. <웃음> 세 가지 풀 때는 상수, 그죠? 그 우리 그법 수지 법칙을 해놨잖아. 그그 그, 그 법칙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푸는 게 아니래, 이면그 법칙에 착하게 맞춰갖고 푸는 거야. 그렇게 뭐 다기 빼기도 잘안돼 있기는. 지금 뭐 상수, 성수 넣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 뿐만 곤란하고. 자, 밑으로 기둥은 무조건 여자 거다. 그렇게 부부만 생각해. 다른 거 절대 생각하지 말고. 부부만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도 어린애들은 어떻게 나중에 결혼해가고 부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주는 거 부부가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살이 끼서 그런 거다. 그 살이 뭔지 그것을 풀어서 우리가 푸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삶을풀 때를 우리는 공덕경으로 푸는 것이고 자 이것을 우리는 보군경으로 푸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소원 경으로 푼다. 이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 이것을 우리는 풀어주는 사람은 누구가? 이것이 풀어 그냥 사선자가 풀어주는 거다. 풀어주는 사람. 풀어주는 사람. 아, 풀어주는 사람. <웃음> 아, 그렇지, 아니네. 잘못했네. 사람. 면 아, 주는 사람. 러면 그거 있잖아 어주는 사람. 풀 27번 아 27번이라 그랬지. 음. 27번 11번 9번.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소리지 음, 빠뜨리고 뭐 이런 거. 그 전기선이 거기 잘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 그것만 다안된다며 어, 뭐하나라 돼, 하나는 되거든. 이게 안 되는 것같더 이렇게 자고 됐어. 네. 자, 그럼면몇 번? 11번. 응. 응. 여자 11번. 남자 27번? 여자 11번. 남 27번. 자, 여자 11번은 우리는 천인이다, 그제? 응. 천인의 지다, 그제? 자, 27분은 어떻게? 인의? 천명. 이거는 천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기인공덕에 의해서, 그제? 남자는 기인공덕에 서 이렇게 천명의 운을 가지고 왔다. 그제? 천명의 운을 가지고 왔다면 남을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여자는 어떻게? 이 업적공덕에, 업적공덕으로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천인 너무 똑똑하다, 그치?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지, 문제가 생기면. 그치?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지? 그치? 여기서 이제 우리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보자.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남자는 여자는 이고 그지 남자는 이리다 이거다 청기의 흐름이 너무 강화되어 있지 그러면 지가 당하든 당하게 하든 이런 힘이 되어있다 그지 여기가 청기가 청기가 되면 운명적으로 그럴 때면 이것이 기가 붙어 뿌리면 어떻게 조상기로 인해서 그러면 남자가 당하든 여자가 당하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조상과 관련되어 있는 기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겠지 모르겠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우리는 여기서 이제 4번에 가보자 4번에 여자가 천인이다 그지? 천인이면 여자는 남자는 천명이네 그지? 자이 사람은 인생의 빛에 의해서 천명이다 그러면 만일 몸이 아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노 그지 인생의 이쯤부터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거겠지, 그제 그러면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간 것도 있을 수도 있다. 사람으로 인해서. 그치? 이런 빛을 안고 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는한번 자, 이것은 1이고, 그제 이거는? 뭐, 이건 있다. 그러면 1과 2. 남편이 남편하고 아내는 부다, 그제? 그러면 남편이면 여자, 여자는 남편이 그제? 부부 사이에 이런 병으로 문제를 알수 있는 이런 고약한 우리는 천명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되겠노? 만일 지금 현상에서 이 사람이 누군가 아프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이것을 풀어야 되고, 그제? 천기, 이조상기를 풀어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인생의 짐으로부터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잘못으로 이래서 이 복운을 다 깎아 보면 복운을 풀어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된다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이 아픈 병을 풀어내야 된다 그럼 이사람이 누군데 20, <웃음> 그럼 누가 하나 문제가 있다 여자가. 여자가. 그럼 뭐 문제가 있다 그럼 이것은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그러니까 이것은 지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조상의 줄을 타고 와서 일단 그집 집이 조상이 들어있다. 분명히 그러면 그 이죽집이든 이죽집이든 부부 사이는 이 꼬약한 이 기가 잠복되어 있다. 이 꼬약한 기가 들어있다. 조상일지 여자 조상일지 아 그거는 찾아내야지 방법이 없지 그걸 내가 어떻게 찾겠노 그치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거 이거 야되아 이거, 이거는 이거는 뻔하잖아 뭐 이집트 있고 이집트 하나는 칠순줄 하나는 이것줄이이 양쪽줄인데 이거 뭐둘다 기신줄인데 이거 어쩌겠노 그렇게, 그건 알겠는 이거는 자기거 풀고, 그 집이, 자기 집이 사를 왔으니, 그집 조상을 일단 풀어이 집도 귀신이 어수로 강하기 때문에, 이거 풀어주고, 집 거를 풀어내야지. 그거 힘들어도, 이거는 완전히 귀신, 내생경으로 막 조져야 되라. 그그죠 음, 이거는 처음에 하기 때문에, 내생경하고, 내생경과 네. 업장, 네. 아니, 아주 귀신을 치내기보다는, 귀신 그 업장을 먼저 풀어내야 돼. 그 어, 거기서 조상주를 끊어줘야, 이게 나중에, 다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치낼 수가 있는 거지. 내 아, 생경 먼저, 먼저 원경만 먼저 하고, 789를 해갖고, 입장을 틀어줘야 돼. 이것이 하는, 이것을 푸는 방법이 있는 게 방법, 그치? 인생만 서고, 면면 복잡하겠노? 그럼 몇개다 넣고, 전푹 치고, 이거 되겠나? 안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시간 도 너무 없으니까. 이? 우리는 푸르내레면 우리는 뭐가 그리 다 했습니까? 자, 이거 살풀이경이라는 거다. 그죠 자, 살풀이경에는 우리는 1, 2, 3이 있어. 실질적으로 살풀이경은 또 다른 또 재미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살풀이를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배를, 어느 배를 타고 갔나? 살풀이 기을 하기 싫네. 이 범선을, 누가 내려준 범선을 타고 갔겠노? 에이, 범선 임자가 누구했노 범선의 임자가 누구했노 저기... 저기... 아, 그사대왕이잖아 <웃음> <웃음> 범선의 임자는 사대왕이고, 네, 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 이게 살이, 살이 됐잖아, 그죠 그렇게 하살을 준 거야. 하살은 누가 줬대서? 그렇게 질섭누가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살은 어디서 풀어야 되겠노? 그그 범선에서, 범선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풀어야 돼. 범선 타는 그 순간이니까. 거기다 걸려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거기 싸우는가 했다. <웃음> 싸운다, <그게. 웃음> 그래서 그 범선에서 거기서 싸우는 거야. 그 인연으로 거기서 인연으로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조상으로, 자녀로, 우린 자식으로 다 데리고 온다 이 말이야. 그사판에서다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형제가. 아 그게 강단은 아니고. 우리는 가족과 혈족은 어떻게 해. 우리 여기서 다 데리고 온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이 끼어 있는 거야. 사람이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살이다 말이야. 그 살을 우리는 풀이네근데뭔 사람인데 우리 살기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없다는 말이야. 그뭐 살기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살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가족과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살이라는 거다. 그래서 가장 심한 살이 부부살이다 이 말이야. 부부살은 이 가정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풀수 없잖아. 그서 누군가 할 귀신 들리고 귀신 뛰면 돼. 그거는 강장한 거야. 그 살은 이 보이지도 않는 그 사이에서 영원가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살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도, 이 경쟁을, 형제 사이에도 경쟁을 하고, 부모 사이에서도 자식 간에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경쟁, 치열한 경쟁이라는 거다. 그것이 바로 살이라는 거다. 살이에서도 우리가 그뭐 못된 짓만 하고,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아니고, 이 영혼 사이에서도 이 하살 때문에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면 뭐 가족 간에서도 이 영혼끼리는, 우리는 인간은 모르지만 막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면 하는 거야. ,이. 그 형제 사이도 처음부다 사이 좋은 아도 있지만 사이 나쁜 아도 있잖아. 그렇 때문에 부모도 자식인데 사랑을 주는 것도 처음부다 다르게 주는 거야. 그래서 형제 간에 사하고 맨날 이는 거야. 그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엄매나 경쟁하면서 사모하냐, 말 평생 동안. 이것이 바로 살이라는 것이지. 살이 그냥 태어나놓고 뭐 못된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헛소리하는 그런 게 아니든 말이그시도력이뭐 튀어있는 거뭘 얻길 테니 말이에요. 그 영원히 싸움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는 하사를 누가 줬냐? 칠순녀가 준 거야. 그러면 그 해결책이 누가 갖고 있노? 이범선이인처와 칠순녀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나중에는 저번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 구원옥경 할 때는 우리는 성하왕, 정하왕, 대왕을 불렀죠, 그제? 지옥세계, 하궁세계 대왕을 불렀잖아. 그리고 인연재경 할 때는 우리는 누구를 불렀어요? 전원사원 요왕, 지왕, 성왕, 마왕 했잖아. 그럼 여기서 부를 때는 누가 불러야 되겠노? 대왕과 칠순녀를 불러야지. 그러니까 이건 한 적이 없잖아, 그제? 그래서 이것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것을 경우해야제 이것을 풀어놓으면 뭐 하나 말이야. 풀어놓으면 뭐 해결책을 줘야지. 그쵸? 우리 당연한 논리다 이 말이야. 그쵸? 우리는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건출선녀하고천왕그뭐 자제왕이 그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치열한 이런 경쟁과 이런 비교와 서로 이길 하는 이사움이기사움입니다기사음 기싸움. 아까 전기이긴아닌 기가 들어있다 이 말이야. 이 부부 사이에도 영혼끼리는 완전 기사음이야 여러분들 보면 막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고 뭐하는 짓이고 눈확 빨리 보고 있잖아. 이것이 살이라는 게다. 살이 뭐 다른 게 아니고 뭐 그죠? 뭐 포대에 들어 있는 이런 살이 아니고다 그러면 잡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사대왕과 7선녀는 우리 고마운 사람이야. 그치? 유언까지 우리 해갖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올바르게 하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얼마나 고맙노? 그런데 인간이 못 돼갖고 요를 몰란 다 까문 거야. 7선녀, 칠순녀, 사대왕 7선녀가 죽은 요것도 몽땅 다 까먹고 어떻게? 사대왕의 코걸리갖고 맨날 파랗 새사수를 얽혀갖고 가고 약을 한게 없으니까 어떻게? 홀라닥 아무 데나 못 보고, 그치? 필요할 때는 안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또가하고 열심히 또 치신 데 빌고 그러잖아. 기도할 때. 그러면 미리 이것을 우리는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살풀이는 것은 그까먹을수 있는 그 요인을 없애는 것이 살풀이라는 거다 부부 사이에서 경쟁하지 말고, 이런 살을 끼가갖고, 너무 해치게 하지, 하살은, 하살은 하살이다 했잖아. 그치? 그 부부 사이에서도 어떻게, 이 치열한 영혼들이 경쟁해갖고, 그 못살게 구는 게하살이라이 말이야. 그렇게 이 칠살을 없애는 거야무 뭐든지 알겠어? 그러면 기살의 종류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살풀이 경이라는 것을 없애주려고 하면 영혼인데, 우리는 없애주려고 하면 어떤 경이 있어야 경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잖아그 우리는 이, 이 뭐고? 이내팔을 통해서 그저 이런 경전으로 해서 우리 풀어줘야 되는 거야. 영원팔을 해갖고.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가 우리는 공덕경이라는 거다. 대왕이 준이공덕도다 까먹뿐 거야. 이? 사암을 하면서 다 까먹뿐 거야. 치. 뭐 <웃음> 서로 화살 솔라하다가. 이두 번째 공덕경 타면 에 뭐랬어요? 우리 아까 전에. 어? 어, 복은 격이다 왜, 준 복도, 복과 운도 다 까먹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까먹지 못하게 하는 경이다 까먹지 않도록. 우리는 치열한 이 살의 기기 갖고 이것을 다 틀어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있던 이런 소원경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칠선제, 소원경이 보게 되면 칠선자가 나온다. 그죠? 그칠수는잘 불어넣고 난지 성경할 때는 무슨 선자 지인들 해당되는 선자가 막 놓아 성경할 <웃음> 때막 선자가 나온다 이 말이야 이? 이거 할 때는 공격킹할때 대왕이 막 놓고 이? 이것이 바로 경이라는 거야. 다 그렇게 영원길이 싸우는 거 이것이 바로 살이라는 것이다 이 화살이다 방패를못 먹는게 한게 있다 알고 있지 이것이 막 싸우는 거야 이? 이것을 풀어주는 거야. 그렇게 영혼이 싸우니까 사람이 싸우는 거야. 그렇게 집안이 망하는 거야. 그렇게 집안 부부가 이렇게 막 깨지는 거지. 이 살이 들어갔고그그 살은 우리는 네 가지 살이라 했다. 그죠? 네 가지 살. 고, 원. 어, 살. 그건 네 가지 살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이라 했는데 이살 종류도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우리가 푸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이 있는데, 이 행사경은 도대체 어떻게 풀릴 것인가? 이것을 파는 거야. 그럼 영혼을 풀라카면 여러분들은 뭐 갖고 풀어야 되겠노? 이 영혼이 정신 차려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갖고 푸는 전생이 갖고 영혼을 풀 수는 없잖아. 우리는 영혼의 전생을 풀게 푸는 것이 전생경이고, 인생을 푸는 건 인생경이고. 그죠 우리가 업장을 푸는 것은 옥행경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고는이 인연을 푸는 것은 뭘까? 이거지? 네? 이것이 바로 인훈경과 인행경이라는 것이다. 들어본 건 <웃음> 인훈경과 인행경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영혼을 우리는 교육하는, 가르치는 경이다. 이것이 인간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경이다. 그래서 인훈경과 인행경의 차이는 그거예요. 모양새하고 글자 뭐 모습도 거의 비슷하지만 그거는 완전히 다른 뜻이 다른 거야. 응? 아니, 인훈경과 인행경은 그 모양새는 비슷해도 그 내용의 뜻은 완전히 다른 거야. 인훈경은 영혼을 가르치는 경이야. 네는 앞으로 이런 살이 그리 있으니 하지 말라는 그 없애주는 그것이고 인행경은 네가 일을 저지르었으니 이제는 이것을 끊어주는 경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뭐 아기든지 아직 결혼을 어? 홀로 솔로일 때그누 너무 홀로 할때 자기가 이런 것을 대왕의 이런 천명을 우리는 잘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살이기 있는 것을 없애야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일단은 인훈 경으로 푸는 거야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일이 저질리지가 왔을 때는 인 행경으로 푸는 거야 이거는 일이 발생됐을 때 행동을 우리는 어? 이런 살이 끼 있는 행동을 풀어주는 거야 살이 끼, 끼어져 있는 행동과 행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자 부부 살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부부 살풀이는 저렇게 우리는 상담하고 통변하고 계산을 하고 이러는데 이 살풀이 경에는 이런 경들이 있다 나중에 읽어보면 알 거야 이런 경들인데 이것을 할 때는 이거 갖고 이렇게 푼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애기들이 업장도 타고난 수, 몇 명은 업장이 있다며 그지 업장이 있지만 은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업장이 없이 사리끼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천명, 천명을 천명 이어가기 위해서, 타고난 천명을 가기 위해서 이 장애 요인이다. 인연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 특히 가족들이 많이 치고, 가족들이 인연들이 많이 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이 가고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것을 푸는 거예요. 이것이 인행경이고, 위에 거는 인흥경이다. 그래서 애기를 풀 때는 인흥경으로 풀게 되는 거고, 이것을 풀 때는 인행경으로 풀게 되는 거예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궁금한 게 이제 질문. 그러면 집안에서 응. 보통 이렇게 선천적으로 병을 갖고 나오는 아이가 있잖아요. 어차피 응. 뭐 증이나뭐 동중문분이나 뭐 응.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엄청난 인연으로. 아뭐 그거는 이건 이런, 어 소아마비 음. 음, 신체적인 문제는 음. 우리한테 해로 들어 이런. 애군으로 살이 깨어갖고 이것을 잘못 불러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부부 사이의 살이다, 이 말이야. 아까 이야기했죠? 풀 때, 부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의 병, 자의 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풀어줬잖아. 손에 어떻게 이런 게 할까, 이런 사람들이 추로 그래서, 오에서, 아, 어, 아, 거기서 말 되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청기에서도 있지. 이 청기, 이런 거. 지, 기, 이런 게. 그거는 이제, 기를 풀 때. 아, 부부 사이에서 땅 넣을 때, 거기 있 바로 탈 어, 어, 그럴 지 손에도 있고, 부부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또, 한 사람은 성한데, 한 사람은 안 성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 그것도 인연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신비한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안 풀라 했는데 그렇게 막낚시줄에딱걸려갖고 내가 지금 푸는 거예요. 이런 사, 사, 살이 이기시 고약한 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생기도록 해야지. 생기뿌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생기고 난 뒤에는 이게 해결하려면 우리가 그렇잖아. 일 저지른다고 수습 말라면 수습이 더 힘들잖아,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 쉽게 해결할 수뭐 돈이 가 없어지는 이거는 인생살이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돈도 까먹게 하는 거, 이런 거 살이 들어갖고 있는 돈도 다 털어먹는 게 있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속에 나중에 보면 이 속에 신비의 세계가 정말로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도표 하나 딱그리나 놓고 탁한 찍어봐. 정말로 막 팍팍 찍힐 수도 있다. 그런데 고구마 찍어 갖고 하면 안 된다. 했대. 아무나 그렇게 다 100% 다 생긴 게 아니니까. 그럼 이 끝나고 다음에는 뭐하는 뭐? 하는데요? 뭐? 어. 이 끝나고 다음에 뭐 무슨 다음에? <웃음> 하나 거해도 돼요? 뭐? 하여 월요일 날 일하고 화요일 오후에 막감 이용해서 잠깐 한번 더 해봅시다. 무슨 소리요 이제 아, 그, 그, 그, 그, 그다 모였을 있잖아. 때, 이렇게 그... 다 모이잖아. 모였을 어. 때 모인 기념으로, 어. 그 화요일 날 액기프 하고 와서 오후에 그냥 잠깐 단도시간 하고 어. 끝난 대요. 그뭘 하자만이고? 아주요연장해서 이제 좀 깊이는 거, 다문한 거. 주기한 아 그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요. 애고고 그런 걸로 그럼 박사님 이살키해서 응. 지금 우리가 345만 풀었잖아요. 응. 2345. 응. 그럼 789도 있네요. 그게 이제 애군 복음법이 되리다는까 너무 이제 심도가 나 너무 이제 기초부터 너무 해야 되니까 아니, 내가 아니, 너무 힘들으시니까 아니, 안 한다. 그건 너무 힘들고 이제 내년 새해가 돌아아 그러면 20 21일 날해 하고 그 이다음 날... 신세에서 345와 갖고 막 복장을 모르겠고 네. 그거, 예지. 저 그렇게 그... 다 상담 말라고 다시 한번나정리 해주면은 거기 이제 제일 적절한 공부가 그것다 이제. 2016년도 를 위해서. 나 모르겠다. 그거내 <웃음> 지금 <웃음> <일곱 시간 차다. 웃음> 내 지금 일곱 시간 차다. 일곱 시간 차. <웃음> 아, 니다나인정맞십니다 네. 네? <웃음>